안녕하십니까 엑시아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세대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 하는데요 그 앞선 강의들을 아마 찾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그 몇가지 제가 트레이딩 뷰 규칙을 좀 어겼나봐요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그걸 다시 찍으려고는 했는데 아예 엄두가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면 댓글로 댓글로 어, 보고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주세요 그럼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 추세대는 결국엔 이두 추세선 지지 이 저항을 나타내는 저항 추세선과 지지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지 추세선 그 사이 공간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평행한 채널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방향이 그 주가가 흐르고 있는 추세의 방향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 이해기까지 했을 거예요 추세대는, 추세대는 단순히 지지와 저항의 역할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기하학적으로 좀 따지고 보면, 기하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하락이 진행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런 기울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유지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오르는 거고, 다음에도 그런 상세에 대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진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올라가는 이 되돌림 비율에 대한 부분은, 비율은, 어 대략, 대략적인 이런 비율, 비율을 그대로 동일하게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아마 이런 이런 개념에서 추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추세라는 거는 지금 이작도되 있는 추세대는 작도되어 있는 추세대는 제일 처음에 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겠죠. 여기가 먼저 나왔을 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피부 포인트가 나왔고 그 다음 나온 곳은 이두 번째일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추세대는 작도를 할 수가 없죠. 하락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나와야 평행한 평행한 추세대를 작도를 할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음, 100% 추세대라고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툴 안에는 미들이라고 해서 센터를 그릴 수 있는 50% 라인을 작도할수 있게끔 되어 있기도 합니다. 100%면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카피해서 밑으로 붙이면 이거는 200% 라인이 되겠죠? 그럼 얘는 200% 라인이 될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유사성을 띈다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은 어떻게 볼수 있나요? 이 비트코인은 이탈을 했습니다. 200% 라인까지. 그럼 또 300% 라인. 아마페가 이런 경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인데, 이렇게도 아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활용하는 방법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파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기울기로 진행이 됐다. 이건 좀 색깔을 좀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역시, 10분은 짧아. 할 말은 많고. 그럼 마찬가지로 200% 1 0 0 라인 아 지금 이거는 300% 마찬가지죠 300% 쯤에. 여기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 추세는 굉장히 중요한 추세였어요 당시에 이 추세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트레이더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으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반대죠 위로 안하고 밑으로 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어 그럼 얘를 커피 어? 100% 200% 아 300% 300% 주세요 어이 아, 어디 갔냐 지금 거기에 있구나 결국엔 이 이거는 정답은 아니구요 기술분석에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 그래프 이 차트에서 차트가 어떤 형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추세대는 아마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런 걸로 어,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틀은 결국 이제 피지포크 펜이 있겠죠 펜, 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오리지널 스타일로 작작도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쉬프, 쉬프 형태로. 아, 이 미드 메디안의 가운데, 중심선에서 지금 걸려 있구나. 아니면 또 전에 이전 이전 피버 포인트에서 여기서도 Shift 음, 이렇게 보면 얘는 지워볼게요. 아, 이런 이런 형태를 띄웠었구나. 여기를 지지했었고, 그럼 여기 내려가면 여기로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거고요. 이거 200%면은 이를 체크하면 되겠죠? 아, 200%에 지금 걸려 있구나. 1 5포인트가 지금 포인트가 만약에 이탈하면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내려오면 뭐야?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 어이 없네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웃음> 지금 위태위태한 거죠. 이렇게 작도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도를 해서. 보면, 아, 여기, 미드메디안을 이탈한 선이 있었고, 지금, 거기에 걸려 있구나. 당초에 최초는 이거였죠? 여기, 이탈했었지만, 이런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추세되는 기술분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기술분석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이 가격에 가격으로 표시되는 이 차트를 볼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는지 네, 결국에는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이 본인의 선택을 본인의 선택을 얼마큼 신뢰도를 누구한테 높이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지 여러가지 방법들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플랜을 세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유사성을 가지고 채널이라는 특성상 유사성을 가지고 한번 여러가지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으로 엑시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